안녕하세요 쏘언니에요 너무 오랜만에 뵙죠 다들 잘 지내셨나요? 쏘언니 잊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렁 강된장을 준비해봤어요 씹는 식감이 너무 좋은 우렁 강된장 만들기 지금 시작할게요 먼저 부모님께서 주신 상추를 깨끗이 씻어둘게요 표고버섯은 밑둥을 잘라내고 키친타올로 깨끗이 닦고 잘게 썰어주세요 양파 반개도 잘게 썰어 주시고요. 애호박도 잘게 썰어 주세요. 대파 한대도 총총 썰어 주시고요. 매콤한 맛을 담당하는 청양고추 하나 쏭쏭 썰고 예쁨 담당 홍고추도 하나 잘게 썰어주세요. 우렁이도 150g 준비해주세요. 고춧가루 한큰술 다진 마늘 한큰술 된장 3큰술 그리고 고추장 1.5큰술 후추조금 준비해주세요. 냄비에 불을 켜고 열이 오른 팬에 기름을 적당히 둘러주세요. 파를 먼저 놓고 볶아줄게요. 파향이 올라오면 손질해둔 채소를 넣어 볶아주세요. 고추는 제외하고요. 채소가 거의 다 익어가면 우렁이를 넣어주세요. 물 100ml를 넣고요. 덜어둔 양념장을 다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주세요. 보글보글 너무 맛있겠죠? 이제 적당히 잘 졸여지면 맛있는 우렁 강된장 완성! 예쁜 뚝배기에 담으면 맛도 배가 됩니다. 이제 쌈을 싸볼게요. 깨끗이 씻은 상추를 손바닥 위에 올리고 밥한 숟가락 우렁쌈장 가득 올려 입속으로 넣어볼게요. 음, 우렁이가 탱글탱글해요. 정말 맛있어요. 우렁쌈장 추천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